한 번도 염두에 둔 적이 없었어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게 2007년인데, 그때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어, 그때는 이제 해외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책을 읽어보면은, 음,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책 덮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공부를 할 겸, 정리도 할겸 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이게 타이밍 좋다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때였어요. 그래서 한참 금융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던 시기였고, 그때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자료조사하고 이제 글을 한편 쓰는데 한달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 쓰고 나면, 어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좀 천천히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블로그를 스스로의 기록 정도로 남겨두다가 취직을 하고 나서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바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할 여유란 게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한 시점이 2012년이었는데 퇴사를 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웃음> 평소에 뉴스 보던 거나 이제 그런 이슈에다가 제 생각이나 이론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냥 재미로 별 생각 없이 썼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한참 글을 쓰던 시기가 영업을뛰던 시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투자업계 쪽에서 제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뭐냐, 자기들끼리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를 나중에 그분들과 친해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투자업계에서 일하시면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 블로그가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출간 제한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당시 저한테 출간을 제안한 곳이 동아일보 출판부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꽂혀있던 주제가 왜 같은 가게인데 한 곳은 장사가 잘 되고 왜 다른 곳은 안 되지? 뭐 이런 주제들이었어요.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연어 무한리필 가게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주제들을 모아서 한번 책으로 제대로 써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초고를 다 완성했는데, 완성한 시점에서 출판사업을 동아일보가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붕뚜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론가 보내서 다시 책으로 나오게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내다 보니까 스마트북스에 연결이 됐고 출판사에서 원고가 재밌으니까 책을 한번 이제 내봅시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2016년에 계약해서 2017년 4월에 초고를 다 완성했고 그해 10월에 책이 나온 거였죠 첫 책이 나오기까지 되게 풍파가 많았어요 초고가 붕 떴을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때인데, 연거푸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고요. 10월이 출간 예정일이었는데, 9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 책 출간 직전에 이제 원고 교정하고 수정한 시점이었는데, 이때가 제일 바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때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은 상치르면서 낮에는 조문객들을 이제 뭐 인사드리고 하면서 새벽에는 원고 보면서 장례식장에서 교정 작업을 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건 맞는데 왜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발목을 잡는 걸까? 사실 은행 퇴사한 것도 저희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겠다는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뭔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선택을 내리는데. 장애물이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었 사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계속 연거푸 악재가 벌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된 거였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핑계죠. 왜냐면 그 결정은 내가 내린 거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등 떠밀어서 한게 아니었으니까요.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행히도 책은 잘 팔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참 운이 좋았던 게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최저임금 문제로 난리가 났던 때였어요. 자영업자들이 얽혀있는 이슈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도 많이 불러주셨고, 뭐, 신문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덕분에 이제 신문에서 기고 제안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정기기구로만 제가 1년에 120편의 원고를 썼어요. 그래서 약 3일에 한편꼴로그 이제 글을 쓴 건데요. 그때 이제 전업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기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뛰러 다닌 것보단글 쓰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관용 선생님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가서 이제 골목상권에 대한 이야기와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때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제가 나가고 난 이후에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작가들이, 거기 계신 작가분들이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를 섭외하셨던 작가님이 이직한 곳이 바로 MBC 일사이였어요그 당시 일사이의 대표 프로그램이 소비더머니였는데요. 뭐, 내부적으로는 채널 독립이 결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독립을 하는 거니까요. 그 빈자리를 채울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획회의를 하던 중에 우연찮게 골목상권과 뭐 음식 얘기 뭐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그 작가님이 가장 먼저 저를 떠올렸대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 사이프 부장님이 제 책을 다 읽어보시고 좋습니다. 미팅 이 사람하고 미팅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2021년 1월이었는데 섭외가 저한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한번 와서 미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가벼운 미팅 자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보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섭외는 확정됐고 첫 주제는 저한테 뭘로 할지 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첫 아이템이 바로 이제 치킨이었어요. 프랜차이즈의 상징이자 골목상권을 대표한 아이템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애정의 감정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핫한 주제죠. 첫 촬영을 딱끝내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예상하시는 이제 희망 조회수가 몇만 정도인가요? 물으니까 최소 10만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 이거 몇회못 가겠네 <웃음>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10만 이상 이제 회당 10만 이상은 되게 잘 나온 조회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일사프는 사실 이미 구독자 100만을 달성한 채널이었지만 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오는 게잘 된다는 보장은 없었고요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일단 10회차까지는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잘되면 더하는 거고 안 되면 접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되는데 거기서 이제 10만 회 이상을 이제 원한다고 하니까 패로 끝나게 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화가 업로드된 게 2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어디 놀러가가지고 저녁 먹으러 갔는데와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긴장되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도 긴장되고 그래서 그때는 댓글을 잘못 봤어요. 사람들 반응이 호의적이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당시 일주일 동안 해서 한 15만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스타트는 잘 끊었으니까 거기는 되게 좋았죠 그래서 2, 3화가 수제 맥주와 미슐랭 가이드였는데요 일세트 내에서 이제 그 시사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반응이 좋았대요 어, 잘 만들었다 재밌다 근데 막상 올려놓고 보니까 조회수가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5만을 못 넘겼어요 그때 와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죠 잘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결과물을 내줘야 되는데 생각만큼 안 되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였죠. 그래서 원고 수정도 계속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하다가 4 회까지 이제 고전을 좀 겪다가 5회 삼겹살을 편해서 이제 처음으로 또 다시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편이 정말 잘 됐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주일만에 해가지고 한 30만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조회수 10만을 이제 평균으로 아예 찍게 됐어요.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됐죠.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나한테 이를 믿고 맡긴 거에 대한 이제 그거를 값을 하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우, 쫄리던 시절이었죠. 처음 1년 동안은 사실 댓글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속이 더머니 짝퉁이냐 뭐 이런 비판도 많았고 그냥 보기 싫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컨텐츠의 내용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호의적인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그 이전까지는 돈실랭이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팬층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댓글에서도 이제 팬...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자체가 이제 감사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일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영상에선 다루지 않는 책에선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진짜 다시파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남이 일을 시키지 않지만요